자, 반갑습니다. 거의, 어, 10월, 아니,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지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올립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어, 3월 모의고사 결코 쉽지는 않았는데, 어,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어, 나랑 같이 어,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능숙한 독자는 어떤 능력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해서 능력과 태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맞죠 자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에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다 해서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배경지식은 독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경험과 지식의 총체이다 해서 여기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했으니까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다. 맞죠? 자, 능숙한 독자는 읽을 글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후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후 어, 이를 활용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런데 능숙한 독자라도 배경 지식이 부족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수 있다. 이 경우 능숙한 독자는 글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글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다르죠. 모르는 게 나왔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앞뒤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필요하면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충한다. 필요하면 참고 자료를 찾는다. 자, 능숙한 독자는 독서를 준비할 때 읽을 글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신의 독서 역량을 점검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서 역량을 점검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과 다르죠 어, 자기 역량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학과 똑같이 국어도 자기가 틀린 문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어, 여기서 시사합니다 그리고 독서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독서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알려주는 독서 전략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점수가 개선되겠죠 그런데 막상 독서를 하다보면 글의 특성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독서 환경이 변할 수도 있다 능숙한 독자는 달라진 독서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적용하고 그에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 적용하고 독서 행위를 조절한다 독서 행위를 조절한다 그리고 독서 후에는 자신이 독서의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게 독서했는지 성찰하여 평가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성찰하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A가 나왔습니다 A가 나왔으면 은 어, A 앞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어라 했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니까 A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A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풀면 되겠죠 자, 윗글의 능숙한 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읽을 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독서 능력을 점검한다. 맞죠? 이말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글의 특성을 파악하고, 글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 자신의 능력을 점검한다. 점검한다. 나와 있습니다. 분석하고, 이렇게. 글을 읽는 도중에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여기 나와 있죠? 어, 배경 지식을 활성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글을 읽는 도중에 독서 환경이 변했다면 변한 환경에 어울리는 독서 전략으로 수정한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어, 독서 전략을 수정하고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적용한다. 자, 글을 읽는 도중에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전후 맥락을 고려한 글 읽기를 지향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수 있겠죠. 글 읽기를 지향한다. 지향한다는 거기로 나아간다. 그 방향으로 간다. 이건데, 어, 추가한다. 이건데, 지향한다는 어, 그, 삼간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 자, 글읽기를 마친 후에 독서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는 독서를 했는지 평가한다. 여기 성찰하여 평가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2번을 봅시다 2번에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껴고 자 3번 봅시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시 접속하여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분야별로 정리해보았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과학이나 기술 관련 책이었다 해서 편중된 분야의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앞으로는 그동안 읽지 않았던 분야인 인문이나 사회에 관련된 책도 열심히 읽어야겠어 해서 자신의 독서, 어,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균형 있는 독서 계획을, 아, 독서를 계획하고 있다. 맞죠? 독서 이력을 점검했다.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했고, 그러고 나서 과학이나 기술 관련 책만 읽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어, 인문 분야 책도 읽겠다. 라고 해서 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뭐 한번 본다면, 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고, 어, 독서생활 지속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수 없고, 그리고 생활화 방어 옷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의 유용성을 파악하는 부분도 없었고요 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지도 않았고 자 독서 경험이 자신의 독서 영향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긍정적 영향 나타나지 않았고 새로운 독서 목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A를 읽고 풀수 있겠죠 자 우리 선조들은 경서를 읽으려는 독자에게 일정한 능력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서를 읽는 목적은 어 글에 담긴 이치를 통해 모든 섭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거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책을 읽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섭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서는 필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그 내용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는 앞에 말에 대한 요약 정리겠죠. 자, 일단 어, 그래서 어,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일단 글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는 독서 전략을 운용했다. 그래서 글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는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맞죠? 자. 그 후에 독자는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독서 방법을 적용했다. 이전과 달라진 자신 상태를 고려해서 새로운 독서 방법 적극적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운용했다라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위한 내용이니까 보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너는 모쪼록 지금부터 경전을 읽을 때 미리 의심하지 말고 오직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 글을 읽을 때도 어, 5등급, 4등급이라면 어, 오직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읽기가 이미 완숙하게 되면 반드시 활법을 써, 어, 써서 마음을 활발한 경지에 두고 모든 선입견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평정한 상태로 조금의 고집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1, 2등급이 되면 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맞죠? 실수를 하는 거는 내가 아는 질문, 내가 아는 분야의 질문 내가 아는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어, 기존에 배웠던 것을 어, 너무 많이 개입시키게 되면은 틀리게 된다 이런 거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비로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공금하여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뚫리고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보면은 음. 뭐 일단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선입견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어, 독서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고 자 오직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글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운영해야 할 독서 전략을 밝힌 것이다 그렇죠 반복해서 읽는 것도 독서 전략의 한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활법을 써야 한다는 것은 독자가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롭게 적용할 독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활법을 써야 된다 독서 방법의 하나겠죠 조금의 고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독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만 글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제안한 것이군 자 친구들 보세요 조금의 고집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어, 자신의 독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고수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만 글을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고집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 3번이 되겠죠 3번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봅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궁금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담긴 이치를 깨달으라고 권유하는 것이군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경지식을 활용한다 이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뚫리고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게 되는 것은 독서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겠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게 되면 글을 잘 읽게 되면 여러분 국어실력이 여러분의 밥을 먹여주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뭘로 합니까? 모국어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만 자신의 생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등급, 4등급 미만은 저랑 말을 섞지 않습니다. 맞죠? 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첫 번째 질문, 어, 독서 관련 질문을 한번 해설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